왜나 갇혀 있지? 아이고 겁나 무겁고만. 아니 이장님은 만날 힘든 일만 시키고. 아이고 이거 박스는 거의 다 옮겨놨는데 나 가게 뭐야? 열어야여서 그 강사님가 마무리 좀 해줘요. 선생님 빨리... 저기요 이방이 자네는 가서 오픈 준비하라고. 선생님 응. 아니 강생이 자네는 누거 자네니까 저기요! 이런 거 끌고 올수 있지. 저기요! 아, 아니. 아니 쟤는 나만 인식하고 가는 겨? 아니 안 들려 내 말이? 저기요! 아니 니방에서 네 일일이 있대 자녀. 아니 근데 아까부터 여기 상자에서 뭐니 자꾸 소리가 나지 않아? 저기요! 이... 이... 저기요! 이거 한번웃 해봐 강생이 자네. 이이알고슈 그냥 빡살내도 되는 어, 겨? 어 그냥 빡살내보라 빡살내는 겨?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뭔 일이오? 아래 뭐가 이슈 아니 뭐요? 아니 이게 뭐요? 누군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에? 아니 응? 님들 누군데 저를 여기다 가두고 모르는 척하세요 뭔 소리요? 이거 우리 물품 들어오는 상대인데 자네가 들어가 있는 거요 에?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있었는데 저 고요합니까? 다 먹은 거아니어요 에? 아니거든요? 이거 화물 싣고 오는 배인지 물품은 없고 자네만 있자여 에? 이거 우리 물품 몰래 삥땅 치고 탄거 아뇨? 니 아니, 아이 뭐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 맞아. 물건 없어서 나만 들어있었어 나만 나만 응? 그러니까 왜 물건이 없는 거요 이게 원래 들어오는 어?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배에 배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을 어? 수사해야겠어 그 사람이 어딨죠?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을 빨리 찾아내슈 아니 배는 쩌짝에 저렇게 파손이 되었는지 나랑 어? 어떻게 찾아요? 아니 그럼 여기로 아니, 이거 말해.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는 모르는 응. 일이요. 우린 여기 갑자기 딱 달란 데가 보여서 왔는데 여기 응? 상자가 널브러져 있어서 끌고 왔어. 아니 무슨 아, 일이요? 아니 근데안만 봐도 그 어서 왔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가 어려보이는디 집은 찾아줘야 응. 할것 같은디. 응. 아응요 응해. 나는 이름은 뭐요? <웃음> 제이름 말이죠. <웃음> 자 그잘 듣고 이제 한 번만 말해 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에? 어, 세월 다 가고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 드리겠다고요. 에? 잘 어, 저거, 들으시고, 에? 잘 들으실 거죠? 이 듣고 있고만. 내일 듣번 내야지 빨리 해 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 이름은 말이죠. 시작표시 <웃음> 아이 거참 참 되게 그승질급하시네 어? 이름이 거참 혀슈 거참 참 이인가요? 아니지 아니지. 참참이요? 아니야 제 이름은 말이죠? 에? 하 이거 참 이거 내 네, 네 신성한 이름 이거 공짜로 알려줘도 되나? 참참이가 맞는 것 같슈?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참참이라 사람 이름이 참참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참참이 에? 이름 귀엽구먼 자자자 자, 자, 이거 제가 제 이름을 진짜로 이야기해드릴테니까 예? 제 이름을 잘 듣고 제가 말하는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예 킹갓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드 점레 마일스트로헨냥이입니다 그냥 줄여서 냥이라고 부르세요 오 이름이 자기가 들어있던 상자마뇽? 아이고 대단하구먼 흠 제가 원래 <웃음> 대단한 사람이라서 <웃음> 대단한 사람이 오늘 그렇게 이쁜나?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거? 아, 아니 대고대고거 참참이 자네는 그 어서 왔는 겨? 음~ 하 이거 사실 출생의 비밀이라서 말을 안해주려 그랬는데 제가 <웃음> 그 똥을 쌌는데 똥을 쌌는데 어, 아 말을 하고 있잖슈 이 듣고 있구먼 저기 저기 뭐 쑥턱대는데? 어? 아뇨 아뇨 말려 듣고 있는데 응? 제가 똥을 싸고 있었는데 그 손을 씻고 나오니까 여기 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웃음> 소리 하고 있어 어디 아픈가 봐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뭔 소리야 아이고 이장님 저는 저쪽에 상자들 좀 마저 옮기고 있을게요 일 보시오 응 그려 바닥에 둥둥 떠다니게 많은 걸 보니 다른 상자도 다 이런건지 봐요겠어 우리 물품 하나도 없는 거 같네 아니 잠깐만 근데 응. 근데 아 이게 어 자기 소개하는 거 정신없었는데 아니 이게 생긴 게왜 이래? 안에도 만만 않게 생겼어. 아니 이거 바나나 우유 아닌가? 바나나 우유가 2장 말을 하네? 똥 봐요. 어이거 힘들구만. 이장? 응. 아 세상 좋아졌다. 어 바나나 우유가 이장을 다 하네? 와. 아... 어, 상자에 나오는 고양이도 있는데 바나나 우유는 이장 하나 안 되나? 아 신기하다 진짜. 에휴. 무슨 노두 고양이 너는 나중에 다시 나좀 봐요. 도둑 고양이라니. 아유. 강생이씨 자네는 나랑 같이 이거 건조한 걸 라벨링이나 하러 가요. 이 아니, 아니 저거 마저 옮겨야 하는디? 아니 그럼 아니, 나는 어떻게? 라벨링은 뭐 빨리 와. 하 아, 이거 내일도 아프고 언니, 언니 아, 두었어뭘 고양이 응? 어딘가 좀 아픈 거 같지 않아? 난야. 언니가 동물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응? 나 말하는 어, 거야 지금? 어어 어,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어?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너네 내말못 들었니? 내 이름 뭔지 못 들었어 혹시? 응내 응. 이름은 뭐냐면 킹갓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 드 점레 마에스트로 햇냥인데 줄여서 냥이라고 불러 아점례구나 아, 아니, 냥이라고! 아 참, 우리 소개가 늦었지. 언니 우리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어, 후, 우리는... 히... 힙... 스터야 나는 힙스터에서 힙스터를 맡고 있는 고난이라고 해. 나는 힙스터의 언니를 맡고 있는 오카라고 해. 그러니까 너가 너가 힙이고, 얘가 스터라고? 내가 힙스터고, 어. 입작은 그냥 내 언니야. 아, 그럼 넌 엉덩이고 얘는 언니라는 거지? 엉덩이랑, 엉덩이랑 아, 언니. 오, 그러니까 알았어. 니가 봐줘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유 그래, 점내라고? 냥이라고! 그래, 그래, 점내 밥은 먹었고? 냥이라고! 그래, 그래, 냥이 밥은 먹었고? 아니, 네. 밥 줘.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다고? 어, 밥 줘. 아이고야. 우리도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같이 가자. 그래? 그래. 네. 그래. 잠깐, 친구들이 구만 뭐 내가 파워 블로거라서 이런 신기한 일을못 참지. 헉! 진짜? 너 파워 블로거야? 어. 그니까 러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네 얘기 좀 해줄래? 어, 그래? 아, 여기 근처에 삼겹살 맛집이 있다단 게. 우리도 오늘 여행 온 거라. 오늘 아, 그래? 먹으러 가자. 그래? 와... 야, 근데 여기 마을이 뭘 이렇게 삐까뻔쩍하냐? 여기 뭐야? 너네 여기 그럼 관광차 온 거야? 아, 어, 우리도 오늘 왔어. 어... 아. 응. 야, 이거 무슨... 어? 뭐냐 여기 응? 짝이야. 아니 뭐야 여기 한국 맞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이어서 오시오. 아따 사장님 키가 훈칠하시네. 이름이 뭐예요? 응? 헌치? 나 사장 아니고 알반디 놀리박이유 놀리박. 뭐 식사 오실 거요? 네. 이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시오. <웃음> 네. 여짝여짝에 앉으면 돼유기 뭐 오실 거요 여기 메뉴판 보슈 어... 저희 와. 삼겹살 3인분 주시고요 네. 네, 음료는 뭐 마실래? 전 콜라예요 나도 콜난 콜라. 사이다! 어? 여기 근데 콜라가 없고 사이다만 있는디? 어? 응. 맛알 못드리구만왜 응. 사이다만 있어요? 어... 그럼 <웃음> 내가 어찌케 <어차피> 한디야? 사장님이 <웃음> 왜, 그렇게 음? 했는디 응? 어? 사장님이 사장님이에요? 난 알바요 알바! <웃음> 아 그럼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바쁜 일 있으셔서 붙여 나가셨지 어.. 아, 아무튼 사이다 먹어 사이다 사이다가 좋지 그래 네. 어, 어, 그러면은 네. 삼겹살 시계랑 사이다 시계 드릴게요 좀만기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이다를 시계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시계 드릴게요? 아니 아니 사이다를 시계 주는게 아니라 사이다는 사이다 그대로 드시고 삼겹살도 시계 말고 그냥 그냥 냉장 삼겹살 넣어주세요. 양아 세 개라는 거야. 우리 냉장 아니고 생삼겹이요. 알았어 알았어. 점네. 이좀 있어보시오 있어 있어보시오. 세팅 좀 오게. 참 근데 점네너잘 곳은 있어? 점네아니면양이라니까 그래 냥잘 곳은 있어? 아니 없지. 근데 나는 갑자기 여기 떨어졌다니까? 아이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나를 넣는 거 아니야? 납치를! 납치가안했다 상자 않다고? 안에 들어있던디? 그니까 누가 나를 납치해서 상자에 넣은 거야. 근데 얘들아 그 여기 사이다밖에 없잖아. 근데 너네 콜라 먹고 싶지. 응응 응. 응. 내가 콜라 먹는 방법 알려줄까? 어떻게 어쩌게? 먹는데? 어 거기 사이다 오면은 이따가 삼겹살을 태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으면 그 까매져서 콜라처럼 돼. 야 아. 도, 돈도 없지. 아정거 <웃음> 하나도 없지 나 지금. 어. 아나 지금 알 거지야. 그러면 좀 이따 우리 따라 올래? 우리 묵는 펜션이 엄청 좋은데. 어 그래? 맞죠 스키하우스라고 예약을 해냈는데 이따 음. 같이 가자 그래? 야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나 손사람한테 잘해줘? 아 우리 언니가 불쌍하다 사람을 보면 <웃음> 뭐야? 아니야 언니가 불쌍한 애 앞에서 대놓고 불쌍하다 하지 말랬지? 뭐야? 이거 저기 불쌍한 분들 여기 고기 이제 다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웃음> 어? 이거 나네 나! 야 역시 너희가 진짜 힙을 하는구나 아, 우리 패션을 좀 알아봤니? 음, 자, 옆짝에 아. 옆짝에 휴지 있는 데를 오른손으로 어루만지면 그 젓가락이랑 수저랑 집게랑 사이다가 있쇼 하나씩 가져가시오. 오! 우! 이거 덕트 좀 내리고 상 차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 우와! 와! 아, 우와! 맛있겠다. 자, 와 이거 밥을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조약돌 방식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조약돌 예. 방식이요? 여기가 조약돌 섬이자요 어, 그렇군요. 일단은 집게 누가 들고 있슈, 집게? 제, 저요. 잉. 집게로 상을 얼음 만져보슈. 오! 한번더 해봐요. 한번더 해봐요. 잉. 이렇게 이제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에 이제 수저를 들고 상을 얼음 만지슈. 그러면서 이제 된장찌개랑 이거 음, 계란찜 드시다가 깨로또 상을 어루 만지면 고기가 다 구워진 게 젓가락 들고 어루 만져서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요 고기를 먹을 때는 또 즐겁게 먹어야 되잖요. 네, 네, 예. 서비스로다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시주셔서 해줘, 해줘, 만요. 와, 근데요, 뭔데요? 와, 마녀가 말이에요? 높은 집에 살수록 힘이 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응. 왜죠? 위치 에너지 때문이요. 위치 에너지. 아 재밌네. <웃음> 아 이런 것도 없어요? <웃음> 준비한건 이거밖에 없는디. 먹자 먹자 <웃음> 예, 고교 슈 이 강생이 와슈 올라오셔 열로 아니 위치 에너지 와안 비키고, 완전 완전 그거다 완전 아니 위에 있다니 완전 그러네 완전 어쩌고 저쩌구다 완전 유식해 그지 와, 와 장난 아니다 일을 안 하고 또 농땡이 아. 치고 있슈 예 아니 아까 여행객들이구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구먼요 저는 정육점 사장 임강생이라고 효유 어 사장님이시구먼 어. 이 자네들 뭐 하고 있었슈 위치에너지 농담을 하시고 있었슈 아이고 또 위치에너지 농담했구만 또예요? 아, 재미도 없는 거 어째 레파토리가 허나도 바뀌지를 않아요 와... 아... 참내 이거 재미지금만 하고만 이거 다들 박장대 소였어? 맞아 맞아! 에? 웃겼어요! 초등 같아보려서 그냥 웃어준 거아니 초등과 틀요 내가 이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디 잉? 와, 와 막내구나 그 다들 좋아하셨어 잉, 그렇게 생각혀 와 어... 누가 계란찜 다 먹었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 여행객 양반들은 숙소가 어디유? 여 근처에서 묵는단 소리는 못 들었는디. 혹시 마녀의 집에서 묵는겨? 에? 아까 아, 쿠키, 쿠키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우리는 쿠키하우스에 묵는단께요. 이 쿠키하우스가 음? 어디유? 아이고, 거 있자녀. 그 마녀가 아는 이? 니 아이고, 그거 집주인 소문은 못 들은겨? 무슨 소문이요 거기 주인이 만든 음식에 말이오. 아이고 내가... 그만요 그만요. 아주 외부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그냥. 왜왜왜왜뭔 왜. 얘기인데 뭔 얘기인데 야 너는 블로그라며 이런 얘기 아이고, 해줘요. 아이고 관광객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그럴거면 아주 그냥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말이오. 이거 좋은 생각하지 말할게. 응? 좋은 생각이다. 아니 언니가 말하는데 그걸 끊어먹고 있어? 언니는 무슨 언니요? 우아래로 여섯 살이면 다 친구지. 아니어서 배운 버르장머리요. 어디서 배우긴 언니한테 배웠슈.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없는데 언니가 가르친 거유. 아니요, 모 나는 박깥에 오늘 맞다, 처음 보는디. 아, 맞아요. 어? 어? 응? 아니면 그래, 왜? 아이 아니. 아니, 됐고 안녕. 그 조용히 하고 밑층에 그 내려와가지고 저짝에다 고기나 내려놔요. 그 말이 참기네 참. 만나게 들 두슈. 예 만나게 될 두슈. 예 두슈. 예 고기 먹자.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싸게 먹고 가자. 염염 오, 오, 오 맛있다. 머리장머리도 아 맛있다. 머리장 머리장. 음, 머리장. 머리장.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야, 근데 이거 고기가 이게 3인분 이게 다야? 어 그런가 봐. 아낭아응너 옷이 없지. 나 빌려줄게 이거 입고 있어. 와, 와 대박. 너네 힙스터라더니 옷도 주는 거야? 대박이다. 옷도 되게 많이 갖고 다니나 보다 너네. 난니가 좀, 이런 거에 잘 알아. 아, 바지는 두 벌인데, 골라서 입어. 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입어볼게, 입어볼게. 와, 이것도요? 선물해준 성의가 있으지. 바로 입어야지, 이것도. 야, 진짜, 어? 아이고. 아이고. 바지, 안녕이다, 안녕. 어디, 맨투맨. 반바지도 있고, 힙한 바지. 와! 어때, 어때?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빨리 봐봐. 야, 난이야, 난이야. 와우. 나니? 나니고래? 오다. 어, 나니고래? 야 나니랑 고래 어 아, 어... 야 괜찮다 이거 야... 오 괜찮은데? 오... 아따, 때깔 죽이는데? ]이다. 오... 야... 진짜, 고마워 고마워 일단 가자 일단 응 음, 가자 가자 여기 계산이요 이... 다 드셨슈? 네네 만나게돼 드셨슈? 네... 아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양이 좀적다그 뭐라고요? 아아암 소리 안 했어요? 아 제가 기침이 나가지고 예... 여기 계산 좀해드릴게요보니게 네. 삼겹살, 시계디 1인분에 조약돌이 개개 e a 요 언어, g bone, to ya, to ya, to ya, to ya, to ya, to ya, to ya, to ya, 만 o ya, to y 아, to y 아, 아, 네. 조약돌 9만개 9개 <웃음> 9개 9개 아 그래 이, 아유 아 마침 그 9만개를 아딱 가지고 계시는구먼 아, 아 <웃음> 여기 전화가 잘안 터지던데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치. 전화기요? 아 전화기는 응. 그 마을에 간가면쓸수 있는 것이 이슈 여기가 그암치도 섬이라서 외부로는 전화는 잘안 돼요 응.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언니 <목소리도>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주라 맛집이니까 한번 찍어야지. 와 그러게 맞네 아, 맞네. 제가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있으면 돼요?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아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가게 인터넷에 올려준대잖아요. 음, 아 그려요? 예. 홍보하는 겨예 홍보해준대요. U C C U C C 세김치 어, U 네? C C. 아, 유튜브 유튜브라고 나잘 나왔다 잘 나왔다 예. 있어요 잘그 가자. 영상 올리는 거예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이가시오예 이거 네. 다음부터 못 보니까 안야 이거